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놀던청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갤럭시 노트20 시리즈에 대한 카메라 비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갤럭시 시리즈를 구매했고 이번 달 말이면 아이폰12도 출시되는데 굳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결정을 못하셨거나 구매를 하셨더라도 하위 기종과 상위 기종의 성능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드려요 비교 테스트는 주간과 야간 환경에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필요에 따라 최대준도 당겨보고 걷기도 했으며 손떨방, 라이브 포커스, 울트라 모델의 1억 8 0 0만 화소 촬영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간, 영상과 이미지 비교입니다 모두 8K로 촬영했으며 손떨방은 꺼진 상태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화질이나 색상에 큰 차이가 없어 보였고요. 손떨방 기능을 껐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흔들림이 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손떨방 기능을 켠 상태로 걸어봤습니다. 흔들림이 적긴 했지만 영상의 화질이 매우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기본용과 울트라 모두 같은 증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미지의 경우에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다만 울트라 카메라가 전체적으로 색이 약간 짙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색상이나 화질 차이가 크지 않아서 섞어두면 같은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확대를 해봤는데요. 울트라는 최대 50배 줌이고 기본형은 최대 30배 줌으로 사실 결과물을 보니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지난번 갤럭시 S20 울트라의 100배 줌과 같이 줌으로 멀리 있는 글자를 읽을 수 있거나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 등과 같이 소비자가 기대했던 렌즈의 성능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야간 촬영입니다. 빛이 반사되는 플레이 현상의 경우 울트라가 좀더 확실해 보였고요. 손떨방 기능을 모두 껐기 때문에 화면에 떨리은 낮과 비슷했습니다. 손떨방을 켜게 되면 기존 시리즈에서도 봤듯이 엄청 어두워져서 바로 앞에 있는 차량 번호판도 인식 못할 정도로 주간이나 야간 모두 웬만하면 손떨방 기능은 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야간 사진 촬영의 경우 확실히 울트라가 좀더 나아 보였는데요. 중간 부분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외곽이나 디테일한 부분에서 기본형의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줌을 당겼을 때도 비슷했는데요 조리값은 비슷했으나 화소 차이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물 촬영과 라이브 포커스 기능을 확인해 봤는데요 그동안 화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 정도로 밝기와 색감 차이가 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실내 조명과 위치 차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차이로 울트라가 인물에 적합한 상태로 촬영해 주었습니다. 라이브 포커스 같은 경우는 둘 모두 경계선의 이질감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것 같네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일부 야간 촬영 부분에서 기본형이 다소 미흡했으나 전체적으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두고 봤을 때 스마트폰으로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분이 아니라면 일상생활에서 기본형이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요. 더욱이나 카톡티가 없어서 이질감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